모든 게다 해결될 것처럼 들으셨는데 아시겠지만 S사는 거의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70만원에 한 60% 이상은 갱신형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높은 회사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담보들 내가 원치 않는 담보들을 같이 많이 구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결론 지어서 음. 이번 달에 좀 눈여겨볼 회사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정팀장님 모시고 어린이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문의도 많아졌는데 어린이보험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존의 태아보험의 1세대, 2세대 가입자 분들 기존 어린이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 지금 얘기하자면 표준형이죠 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표준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음. 아니면 무해지한급형으로 지금 갈타는게 좋은 거냐 음. 에 대한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님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음, 그러니까 음. 워낙 어린이보험 시장이 한번 가입하면 성인 때까지 쭉 유지되는 패턴이 잘안 됐다 보니까 음. 이무해지한급형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세요 최대한 아끼면서, 단 강제성을 띄면서 만기까지 보장을 쭉 가져갈 수 있는 형태, 음. 그러니까 환급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보장에 대한 것만 생각하자라는 음.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으시니까, 음. 어, 무해장급형 정말 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음. 어, 담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분이 많지 가 않았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환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돌려받으시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명확한 판단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인 거고 음. 내가 아이의 보험을 제대로 정비를 해 준다고 하면 정말 걱정하실 게 없는 음. 가장 가성비를 최대로 만드실 수 있는 보험인 거죠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음, 그렇죠. 이거를 해지를 걱정해서 음. 해지를 이미 고려하고 가입 단계에서 이미 해지를 고려한 음. 상황에서 해지 장급금이 이 정도 되니까 음. 이거를 가입해야 된다. 우리가 납입 환급금이 높은 형태를 보자고 하면 사실 진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연령대가 환급금이 가장 높은 연령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해지를 하면 건강체들은 다시 재가입을 할수 있겠지만 음. 대부분이 가장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볼 연령이라는 거는 병이 발병할 확률이 가장 많을 연령인데 그때 환급금 때문에 해지를 하고 재, 재가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고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환급금을 얘기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고 음. 무해지 지금 이제 나비프 10%. 가 아니라 이전의 무예지 음. 같은 경우도 환급금이 되게 높았지만 그거 역시도 음. 가장 보장을 받아야 될 연령대였거든요 의미가 없다 음.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든든하게 해서 유지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걸 정말 알고 하셔야 되는 거 기존에 근데 나는 표준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손해보고 이걸 해지하고 무해지로 가는 게 맞냐 음...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도 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음? 무해장급형이 나온 게뭐 2018년을 기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2017년 말에 가입을 하셨다든지 음... 그런 경계선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되게 애매한 게 맞아요. 맞아요. 납입 기간은 얼마 안 돼서 갈아타도 크게 손해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셨던 그몇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 아깝고 해지한금율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크지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무조건 거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는 라 것도 불안한데 손해도 크게 보는데 다시 했을 때도 이게 완벽한 보험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으신 거죠 어 가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지만 리모델링을 할때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그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을 살리고 불필요한 담보를 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무해장급형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 불필요한 담보까지도 계속 같이 가져갈 거냐 음. 이거를 정말 과감하게 버릴 거냐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린이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셨는데 지위와 또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잘 진행을 못 하세요 네, 네. 최근에 제가 태아보험을 상담하고 전반적인 담보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멘붕이 오신 거예요 보험을 잘 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엉망인 거죠. 그쵸. 저한테 가족의 전체 보험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태아 지금 껏 빼고 나머지 가족들 거는 다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음. 사촌형이셨는데 음. 그 S사에 네, 다니시는 가족 총 보험료가 첫째 아이 엄마 아빠에서 70만 원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설명을 듣기로는 분명히 환급금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음. 들으셨고 보장이 굉장히 든든하고 음. 모든 게다 해결될 것처럼 들으셨는데 아시겠지만 S사는 거의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70만원에 한 60% 이상은 갱신형인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왜 골절 진단비를 합산해서 300까지 만드셨는지 골절이 안 되면 너무너무너무 손해보는 형태 맞아. 이분이 너무 절실하게 갈아타고 싶지만 그 형님한테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맞아. 지금 한두달 넘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지인 설계사분이 뭐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음... 는 모르겠으나 음... 사실 보상이 터지거나 우리 아이가 진짜 질병이 걸려서 앞으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음... 갱신형 위주의 담보들 음... 그리고 이 보장에 대한 분석 없이 가입한 상품들은 음... 반드시 독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고 네. 꼭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음... 보기까지 봤어요. 네. 음. 어쨌든 기존 보험을 조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는 음... 표준형보다는 무해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음. 어, 좋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증권 분석을 통해서 기본 담보나 연계 조건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선이라면 음. 음. 유지할 건 유지하고 불필요한면 담보 좀 정리해서 음. 보안은 무이지로 하시는 거죠 음. 음. 그러면 10대 자녀를 두신 음. 네, 분들이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세요? 음. 10대 정도 되면 실비가 뭐4 0원5 000, 0 0 0원은 넘지 않거든요 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랬을 때 실비랑 종합보험 합해서 한 8만원 정도면 거의? 네 거의 담보에 대한 거는 정말 든든하게 다 들어가는 거고 음. 포인트는 불필요한 담보가 없다. 진단비와 호요장애와 평생 두고 봤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술비 그렇게 음. 구성한 게 이제 8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가이드는 8,9만 원 수준. 우리 아이 보험이 8,9만 원을 넘어간다. 음. 그면 약간 과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9만 원 미치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보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8,9만 원은 20년 납 90세나 10, 10. 100세 만기인데 음. 그거를 납입 기간을 늘려 놓으니까 음. 월 는 보험료는 되게 적게 낸다고 느껴지시는데 음. 실질적으로 총 보험료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시는 거죠. 음.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일단은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 보험이 좀 과한지 음. 아니면 부족한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 음. 어, 할 만한 담보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가입하셨던 그 담보의 중에는 음. 암에 대한 건 되게 비중이 높은데 음. 반대로 이제 유삼에 대한 게 지금보다는 한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기다 보니까 워낙 적었고 음. 수술비적인 부분도 뭐 상해 질병 수술비가 30에서 50 정도 있으면 되게 잘 들어가 있던 거고 음. 종수술비가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종수술비를 생명사건을 갖고 계신다든지 네. 뭐 우체국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활용 가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손해보험 사건은 없으신 분이 되게 많고요 네. 뭐질병호의장에는 아예 없고 네. 진단에 대한 부분이 급성신근경색증과 잘 들어가야 뇌졸증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증권을 열어봤을 때 음. 어, 주요담보를 한번 쫙 살펴보시고 담보가 정말 많아요 음. 네, 정말 많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대 질환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3대 질환에서 예, 암은 많이 기본적으로 다 음. 탑재를 하시기 때문에 유사암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음. 유사함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내혈관이나 음. 허혈성 질환 심혈관 관련된 담보들이 음. 들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네. 질병무의장의 3% 거의 네. 대부분이 없어요. 네. 음. 이 부분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보완설계가좀 필요하다. 음.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비부 10%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음. 보험료적인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성으로 가입하시는 형태는 작년부터지 않나 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 별로 나비풀 10%를 다 내놓는 이유는 음. 보험료 경쟁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좀 유리한데 음. 그 나비풀 10%를 가입했을 때 들어가는 한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음. 그리고 기존 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거면 보완하자라고 봤을 때는 그 보완하는 담보의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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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20세까지 와도 경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10세 미만에 계신 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료다 보니까 음, 음. 15세 기준으로 좀 자세하게 좀 회사별로 음.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무해지 환급형 나비부 10%의 플랜을 내놓지 않는 회사는 지금 현재 메리츠 음. 한 회사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10%를 내놓고 있고 어, 메리츠만 5에서 50%로 체증형이다 음. 보니까 어, 아무래도 중도해지한금액이좀 발생을 하고 50%대까지 올라가는 형태라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같은 보장을 구성을 했을 때 거의 한 만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 편이고 음. 최소 보험료가 유사함 500만원 이상 가입시 3만원이 최소 보험료예요 3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담보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보험사에 저, 더 훨씬 더 저렴한 구성으로 보장을 든든하게 할수 있는 응. 금액대다 보니까 어, 어린이 보험에서 현재 메리트를 추천하기 좀 어려운 형태. 대부분이 이나이대 아이들은 기존 보험도 많이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도 괜찮다 하는 부분을 최대한 남겨드리다 보니까 보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질병호효장애나 수술비를 응. 넣었을 때는 거의 새로 가입하는 수준 으로 구성이 음.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음. 거고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제가 되게 기다렸던 담보가 나왔어요. 음. 네. 아, 우리 심혈관에 대한 게 되게 이제 이슈였고 음. 우리가 알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음. 부정맥 빈맥 심부정이 음.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수술비를 같이 보완을 해드렸었거든요. 음. 근데 모든 질병이 다 수술을 동반하는 건 아니다 보니 그렇죠. 진단만 받았을 때는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인보험에 먼저 탑재가 되고 이번에 어린이보험에 탑재가 되면서 음. 6개월 동안은 이제 독점권을 음. 갖고 있으니까 현대해상이 거의 이제 탑인데 음.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요 아 어, 맞아요 네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 비용이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천만 원더 하는 거 음.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어 너무 기다려도 담보지만 아쉽다 음. 그래서 이 담보가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음. 기존의 뇌혈관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연계조건이 좀 무시무시하죠 어마무시해졌어요 갑자기 왜왜 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계조 네. 없다가 그러니까 심혈관으로 가입해라 어. 이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험료는 너무 비싸고 음. 기존 과자니 원치 않는 상해사망을 2억을 넣어야 되는 현대 엄청 홍보대사인데 <웃음> 홍보대사인데 처음으로 현대의 독설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배타적 사용권 저희 취득했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데 없는 부정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얘기하면 아 이러고 가입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뜯어서 봤더니 음... 어성비가 너무 떨어지. 맞아요. 네. 좋은 단본건 맞다. 음... 어 보장에 대해서 좋은 단본건 맞는데 음... 이 가성비로 이걸 가입하는 건어좀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음...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음... 그거의 범위를 쫓아가기에는 음... 너무 버려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심혈관 진단비로 갈아타자 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연계조건을 갑자기 4,2억을 그냥 집어넣으면서 응.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고객을 이렇게 몰고 가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요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에좀혹하지 마셔라. 네. 혹시 일단은 어린이보험에서는 현대해상은 일단 배제 그렇죠. 이번 달만큼은 이번 네, 네.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다 음, 그런 부분이고 KB. 그 K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3월에 이제 15% 할인이 끝나면서 음. 보험료 기준 자체가 높아졌어요. 음, 전체적으로 네, 음. 그러니까 KB는 딱히 흠잡을 건 없지만 음. 보험료로 경쟁을 했을 때 오히려 DB나 음.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KB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음.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보험 3대 강자 음. 메리츠 현대 KB가 이렇게 음. 무너졌고 <웃음> 네. <웃음> 네 일단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DB가 치고 올라온 거죠 음. 네. 그러면 DB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DB는 이제 KB랑 보장 구성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음. 어, DB가 갖고 있는 종수술비의 그런 메리트라든지 음. 매회지급에 대한 메리트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한 구성이 괜찮다 보니까 음. 일단 수술비 면에 있어서 DB가 앞서가는 부분이 많고 진단비 금액을 비교했을 때도 진단비조차도 저렴해요 맞아. 그러니까 DB를 종합구성으로 풀로 구성을 했을 때 같은 보장인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대형사죠. 네. 보험료 지금 여력 괜찮죠. 네. 청구시스템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보장 약관면에서도 괜찮죠. 네. 보험료가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5월달은 폐아부터 어른이까지 DB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네. 심지어 지금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른이 보험에 있어서도 DB가 좀 우세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른이에 대해서. 네, 네, 네. 성인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에서도. 21세 이상의 네. 성인이 가입하는 어른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DB는 이번 달에 메인이다. 음. 라고 볼수 있고 음. 우리가 흥국화제를 어린이보험에서 되게 많이 언급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담보가 음. 굉장히 저렴하고 음. 뭐 진단비 음.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흥국을 많이 얘기했어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음. 블로그 시장에서도 그렇고 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저렴한 어린이 보험 하면 흥국을 거의 대명사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음. 실제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까 음. 또는 약관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보셨을까를 좀 저는 많이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음. 역시나 이번 달에도 흥국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흥국으로 보완 구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유는? 음. 그니까, 우리가 보안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 전체 풀담보를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린 게 8, 9만 원인데, 음. 기존 거를 살리고 부족한 것만 보완하자고 했을 때 보통 음. 한 2, 3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음. 근데 흥국은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그니까, 러 보안 구성이라는 건 보통 밸런스를 따를때 5만 원을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네. 5만 원을 넘긴다는 건 그냥 아예 새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5만원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니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나 후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풀보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다 넣을 수 있고 저렴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흥국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얼마나 있느냐 음. 일단 청구할 때 되게 복잡한 음. 부분들 그 다음에 처리 속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 청구를 많이 해본 설계사들은 흥국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흥국 얘기하면 항상 이런 비유가 생각나요 이땡굴2두개 연기날까 그러니까 어, 소문이 많다는 건 음. 분명히 어떤 문제와 요소들이 있다. 흥국을 음. 만약에 어린이보험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게 음. 그러면은 보통 실손을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음. 실손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음. 네, 이건 뭐 비교 그러니까 비교 자료 만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과연 이걸 조합해서 흥국 거을 베이스 기본 베이스로 가려면. 음. 흥국에다가 실비를 넣어야 되는데 음. 이게 되느냐 이게 팩트지 않나? 음. 일단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회사 롯데죠. 흥국과 음. 롯데가 저렴한 어린이 보험의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인 보험에 있어서도 음, 음. 롯데가 저렴하다 음. 이런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특히 여성분들. 하시는... 네 맞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우리 진단비와 같은 또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납입면제. 네. 납입면제가 음. 어떻게 보면 제3의 진단비 음.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 납입면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음. 범위가 넓지 않으면 특히나 어린이 시기에 만약에 발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음. 어,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유사함 음. 같은 경우. 맞아. 음.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납입면제에서 음. 봤을 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납입면제는 급등등경색이나 그렇죠. 뇌출혈 정도의 수준이라면 맞아요, 맞아요. 어, 타사의 어린이보험이 갖고 있는 납입 면제의 기준들은 음. 훨씬 더 넓더라 음. 어린이보험에서는 롯데가 어떤 비교 대상이 되긴 좀 어렵지 네, 않나 그러니까 정말 비교를 해서 분석하시는 설계사님들 입에서 롯데가 거론되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고 어,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어, 판매 위주의 그런 상품 비교하시는 분들 보험료적인 부분만 하시는 설계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롯데나 흥국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고 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납입 면제가 어린이보험 되게 어, 유리하기 때문에 3 0대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보셔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후유장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암, 유사암, 뇌혈관질환,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대표 대형사들은 뭐 양성내종량, 음.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5대 난치성질환 이런식으로 이제 추가 구성이 더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가 대표 범위예요 음. 이게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 롯데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80% 음. 그리고 유사함은 아예 맞죠. 없어요 음. 예, 그러면 어롯 롯데로 가입한 게 내가 월 3만 원대로 가입을 했고 음. DB로 월 4만 원대로 가입을 했는데 음. 20년 납입 기간 안에 유사한 진단을 받았어요 음. 그럼 DB는 납입 면제가 되면서 이후부터 보장만 받는 거지만 음. 롯데는 그 3만 원짜리를 음.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월 보험료를 음. 저렴하게 든게 나한테 이득이냐 독이냐 음.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롯데는 사실 이번 달에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음. 네 이렇게 또한번 보내고요 <웃음> 네, MG! 네. m g 도 사실 근데 소형사 중에서는 어린이 보에서 되게 강자거든요. 강자였고 진단비는 네. MG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 시장에서 진단비는 농협이나 MG 음. 이렇게 많이 걸러 됐었는데 이번 달 MG는 진단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나 음. 같은 보장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굳이 MG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음. 그리고 MG도 마찬가지로 음 포유장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고 음. 대형사랑 거의 한도는 보, 비슷한데 음. 최소 보험료 자체가 3만원대인거죠 음, 음. 그러니까 메리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내가 구성하고 싶은 담보는 2만원대인데 음. 그 3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음. 많은 담보들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다 보니까 MG도 이번 달에는 추천할만한 대상은 아닌거죠 음. 그럼 MG도? 패스 네. <웃음> 어린 시장의 4월을 뜨겁게 달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만큼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던 음. 회사가 이제 농협인 거죠. 네. 네. 농협이 나비 어, 납입... 후 10% 시장에 뛰어들었고 음. 그리고 이제 한도를 워낙에 크게 열어놨던 거가 음. 더 이제 빛을 발하리라 맞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DB 쪽으로 거의 대부분 몰렸고 음. 농협은 사실 예상만큼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어 저희 팀도 그렇고 이렇게 조합 구성을 고객님들한테 권해드리는 설계사들은 DB랑 농협에 그 포인트들을 잡아서 조합 구성을 많이 추천드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판매량이 꽤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업계 최대 한도가 들어가면서도 음. 업계 누적을 신경 쓰지 아, 않는 회사기 그렇죠. 때문에 타사에 내가 업계 한도 최대로 더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더 하고 싶다 음. 가능한 회사고 어, 한도를 많이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음. 부분이 장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농협의 진단비를 구성하면서 수술비나 후유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DB로 음. 같이 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죠. 음.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 이 한도를 닫거나 무해지 10%를 올리지 않는 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합 구성은 계속 같이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음. 일부 유튜버 분들이나 음. 블로그에서 답은 농협이다 음. 그렇게 단일 구성을 농협으로 추천하시는 케이스들을 몇번 보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음. 외에는 특별하게 제시되는 부분이 없는데 음. 저렴한 것만으로, 어, 가져가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진단비만 봤을 때는, 음. 같은 구성이 아닌 더 많은 구성을 넣었어도 저렴한 거는 맞는데, 음. 수술비나 후유장애 부분이나, 뭐, 항암치료,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장은 너무 적고 음. 보험료는 너무 비싸요 오히려 다른 타사보다 후유장애는 비싸고 음. 근데 진단비가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음. 진단비 때문에 종합보험료 좀 저렴한 건데 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음. 거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 항암치료라든지 음. 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들의 한도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 보니까 음. 나중에 이 농협만 가져갔을 때는 음.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다시 한번 갈아타거나 음. 아니면 수술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담보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음. 오히려 좀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비만 구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뇌혈관하고 허혈심장을 최대로 넣고 싶다고 라 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뇌나 심장질환을 3천만 원 이상 가입했을 때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은. 무조건 7천0으로 연계 조건을 맞춰야 되는 음. 어, 로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이걸 잘 알고 보안 구성을 해야 되고 음. 그렇게 따졌을 때는 DB라고 했을 때는 음. 후유장애를 최소 100만원만 구성을 해도 음.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 구성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음. 어, 진단비에 대한 추가 보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안이 될수 있는 건 맞아요. 맞다 네네. 아, 이건 맞다 음. 하지만 단일 구성으로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진단비만의 매력만 가지고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너무... 맞아요. 뚜렷하다. 음,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음. 어, 앞으로도 저는 농협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네네. 어. 마지막 남아 있는 회사가 음. 하나인데 하나 사실 저희 어린이보험 얘기할 때 많이 배제했던 회사. 회사에서... 저도 하나 주식이니까 하나의 애증과 애착들이 있지만 음.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을 아직까지 못 내놓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좀 눈여겨볼 회사긴 음. 맞아요. 어,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 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데 음. 이번 달부터 제시하는 거는 바로 이제 333 플랜인데 음. 주 포커스로 갖고 있는 유산, 음. 뇌혈관, 허혈 심장을 3천 삼천 3000, 3000 가입이 가능하다 음. 이게 무려 30세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농협과 견주었을 때좀더 저렴하거나 어, 농협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너무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어, 비유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음. 먹을 거 없더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 안에 세부담보 구성은 되게 좋아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어깨 탑이다라고 음. 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음. 너무 비싸요. 타사에 없는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음. 후유장애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나빈면제 기준에서? 네. 음. 그러니까 뭐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심장에 대한 부분 진단 시에는 나빈면제가 되지만 후유장애는 아예 없어요. 80%도 아니에요. 음. 잘못 본게 아닌가 라고 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찾아보았던 부분인데 음. 어, 좀 충격적으로 없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10대 때 음. 크게 다치면서 한쪽 귀에 청력을 입는다 그러면 한쪽 귀가 40%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했을 때 50%가 넘으면 납입 음. 면제거든요. 그쵸. 근데 50%가 넘었다는 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어 보험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보험료를 부모든 아이든 감당하는 게 음. 부담되지 않게끔 음.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어린이 보험의 주 그쵸. 가치이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원하는 바인데 50%가 넘었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 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네.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음. 조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너무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컨퍼런스 했을 때도 그렇고 보험사의 그스텝분네 음. 관리자분들이 보험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음. 전략적인 걸 같이 좀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보험연구소 방향이 음. 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린이보험에 있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맞아. 네. 음,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음, 그 고객님들한테도.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음. 이걸 보시는 많은 설계사분들이나 보험 본사 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음. 합당해야 된다. 음. 그리고 정확한 팩트여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더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어, 그날 이제 미팅하고도 되게 아, 열리신 분이다. 음, 어, 메리스 상무님 열정적이신 음.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불현듯 생각했어. 음. 아, 보험 연구소 오더메이드 상품이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다 어, 음... 라는... 꿈을 소박하게 좀 가져봤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결론 지어서 음. 이번 달에 좀 눈여겨볼 회사는 음, 4월과 마찬가지로 음. DB를 메인으로 DB로. 보시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농협을 음. 보시는 거고 너무 안타깝게도 병력이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 일단은 인수가 돼야 되잖아요 음. 인수 기준이 원활한 회사 조건으로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베스트를 찾아야 되다 보니 음. 지금 이 기준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합당한 건 아니고요 완전건강체 네. 기준에서 음. 똑같은 조건을 봤을때라는거죠. 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대안이라던가 라고 말씀드렸던 이동력 같은 경우에는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음. 이 인수기준이 높아서 보지하면 거의 기본은 한달 음, 보류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음.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회사 음. 그 안에서도 보장조건이 좋은 회사를 다 비교해 보는 게 맞고요 음. 굳이 농협을 기다린다고 라 하면 농협이 이제 판매를 중단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음. 어, 이 자료는 음. 저희가 그 사이트 통해서도 또 올려드리고 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교 자료들을 음. 오픈하거나 하진 않는데 음. 네, 저희 어린이 보험만큼은 사실 저희가 왜 오픈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인 분들한테 가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가입을 지인한테 해야 되는데 음. 지인이 제시해준 설계안이 믿덥지가 않다 음.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아분명 이게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게 있지만 지인한테 가입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상담비를 받고 음.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속사정도 이해가 되고 맞아. 어쩔 수 없잖아요. 음. 저희한테 제대로 가입하고 싶어하시는 고객님들도 워낙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 음. 이렇게 차라리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조금 더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 사실 저희 팀원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셔서 준비한 자료인데 음. 네 대표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음. 만약에 어렵다 보는 게, 음. 그러면 또저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안내 드릴 거고. 음. 워낙 바꾸고, 이거 말고도 상담이 진짜 많으신데, 첫뜻또제 음. 그 의견에 음. 동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웃음> 착하신 분이에요. 복 받을 거예요. <웃음> 다음 달에 음. 좀 뭔가 새로운 대안이나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인 거고 음. 오히려 이슈가 없는 게 음. 고객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 정도 수준이 베스트구나 음. 무해지한급형이 반강제성 유지를 음. 강요하는 어떻게 보면 플랜이다 보니 음. 내가 진짜 로 보험 구성을 잘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90세, 100세까지를 기본 베이스를 잘 만들어 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네 지금 여기 플랜 안에서 네.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고 네. 지금 DB 하나로만 해도 네. 크게 손색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포인트 네. 또는 보험료적인 부분들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고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죠 내가 낼수 있는 보험료 여력이라든지 음. 어떤 포인트를 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이런 부분을 조금 맥락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음, 상담 우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은 양질의 음. 네,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어린이보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어린이보험 네. 음, 준비하러 가시죠 고고! <웃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